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모발이 가늘고 뻗는 직모모발입니다 시스루펌을 해드릴거예요 파마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객님께서는 시스루펌과 섀도우펌을 고민하셨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너무 과하지 않게 위쪽부분만 컬을 더넣어드릴거예요 우선 다음펌 먼저 진행할겁니다 투블럭을 원치 않는 고객님이라도 일정하게 밀고 붙이는 쪽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레나루 길이를 살려드릴 거라 15mm로 밀어둔 상태입니다. 옆뒤 모발은 강하게 뜨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운펌을 발라드릴 겁니다. 구레나루 부분의 모양은 예쁘게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다운펌은 항상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링크 남겨드릴게요. 옆머리 다운펌 작업을 먼저 진행하였고 시스루펌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시스루펌은 자연스러운 볼륨감으로 한듯안한 듯한 파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뿌리 볼륨 로트로 갈라지는 모류를 먼저 교정합니다. 그리고 두상이 낮은 부분은 볼륨을 살려놓고 전체적인 파마를 진행할 겁니다. 자연스러운 파마를 하면 빨리 풀린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관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시스루펌 관리하는 방법은 드라이기 찬바람 기능으로 두피 위주로만 말려주시면 됩니다. 두피는 자연 건조가 되는 것이 아닌 눅눅한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쁘실 땐 찬바람 드라이기로 손바닥이 아닌 손끝을 이용해서 마찰을 최소화시켜 두피 위주로만 말려주시고 헤어 에센스는 크림 타입으로 수분이 있는 모발에 바르고 외출하시면 됩니다. 바짝 모발을 건조하시는 분들은 헤어 에센스는 오일 타입으로 건조된 모발에 바르고 외출하시면 됩니다. 파마후 자세한 관리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꼭 참고해서 봐주세요. 뿌리 먼저 파마를 진행하였고 미리 파마를 말아야 될 부분을 생각해서 뿌리 로트로 파트를 나눈 상태입니다. 모든 걸다 보여드리려고 하니 영상의 길이가 길어 다음 시간에 저만의 시스로펌 하는 과정 자세히 영상으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